얼마나 방송 없나? 포뮤의 그림 방송 어때?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, 어, 노잼이야. <웃음> 근데 저 사람 게임 방송도 하는데 좀 잘하던데, 어, 배그도 포뮤가 게임을 잘한다고? 어, 그럼 어, 눈이 띄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형제정수이야 말... 아, 리듬 게임을. 아. 아. 음. 아니 뭐 머리 총마든처로 머리에 총맞은채로 방송 보는 건가 뭐지? 아니 뭐그 <웃음> 사람 뭐 나름 저거 뭐지? 캐리도 한다고 들었어. 형 그만. 그럼, 그만. 그만 을... 여기까지. 아, 형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사람 궁거리 바벨 들고 총 맞아 죽는 아, 거 보네. 아, <웃음> <웃음> <아니, 웃음> <웃음> 어? 보면 저 사람 그거 보고 진짜 토악질 나올 뻔했어. 아이. 그형 젤다의 전설 해 봤어? 아니. 그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란 게임이 있는데, 어. 그 게임에서 이렇게 공 굴려서 퍼즐 푸는 게 있거든. 어. 근데 그거 하다 못해가지고 판 자체를 뒤집어버려가지고, <웃음> 아무것도 없는 판이다. 공으로 그냥 해버려서 그런 식으로 <웃음>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왜냐고 왔는데, 그냥 어. 뭐지 하고 봤는데, 어우, 못보겠더라고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. 미안하다, 질뻐가. 그만할게. 다른 방송 봐. <웃음> 다른 방송이 개꿀잼이야제 색깔 때 올게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.